핑크는 남자의 색깔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짜잔! 정말 멋지죠? 조선시대 제일 높은 관리들의 옷 색깔이 분홍색, 핑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을 배우다, 배우다쌤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한국의 역사 이야기, 사극을 보기 전에 알면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핑크, 한국말로 분홍색. 일반적으로 분홍색은 여자의 색깔, 파란색은 남자의 색깔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색깔은 색깔일 뿐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조선시대 관리의 옷인 관복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빨간색 관복, 파란색 관복, 초록색 관복이 나와요. 하지만 조선시대 관리들의 옷은 항상 똑같지 않았어요. 관리의 옷, 관복은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졌어요. 조선 초기,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보면, 계급에 따라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관복을 입는다고 나와있어요.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높은 계급인 정1품 부터 정3품, 당상관 관리들은 빨간색 관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종3품 부터 종6품까지의 관리는 파란색 관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정칠품부터 종구품까지의 관리는 초록색 관복을 입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극에 나오는 관리들의 관복 색깔입니다. 조선 중기로 오면, 은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그때 왕이었던 선조는 관리들의 관복을 모두 다 검은색으로 통일시켰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까만색 관복을 입고 있죠? 왜냐하면,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백성들의 삶을 더 키우기 위해서, 사치를 금지하고, 까만색 옷을 입자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 영조는 관복의 색깔을 다시 바꿔요. 종 1품부터 정 3품까지의 당상관 관리들은 분홍색을 나머지 관리들은 모두 빨간색을 입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분홍색 관복을 입은 조선 시대 관리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어때요? 분홍색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심지어 제일 높은 계급의 관리들만 입을 수 있었던 분홍색 관복이에요. 조선시대에는 남자들도 분홍색 옷을 좋아하고 잘 입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고종은 다시 관리들의 관복을 모두 검은색으로 바꿨어요. 선조가 관복을 검은색으로 바꾼 이유와 똑같아요. 고종은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시 관리들의 관복을 검은색으로 바꿨어요. 근검 절약하고,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라는 뜻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조선시대의 관리, 품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조선시대의 관리들은 9개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1에서 9까지 뒤에 품이라는 글자를 붙였어요. 1품, 2품 이렇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1개의 품은 정과 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개의 품은 두개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계급은 총 18개로 나뉘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제일 높은 계급은 정일품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낮은 계급은 종구품이었어요 이것만 잘 알아두세요. 조선의 왕이 곰복을 입고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관리들은 금관조복을 입었어요. 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관리들이 입는 옷을 금관조복이라고 불렀어요. 관리들이 쓴 모자를 금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관리들이 입은 옷을 조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금관조복이라고 불러요. 금관조복은 왕의 즉위식, 왕의 결혼식 같은 매우 중요한 행사 때만 입은 옷이에요. 사극을 보면 자주 나오는 옷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지금까지 조선시대 관리들의 관복 색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정말 재밌죠?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대부분 빨간색 관복, 파란색 관복, 초록색 관복이 나와요. 하지만 이러한 관복은 조선 초기에만 입었어요. 그 이후로는 검은색 관복, 아니면 분홍색 관복과 빨간색 관복, 그리고 다시 최근으로 돌아오면 검은색 관복을 입었어요. 만약 조선시대 사극의 관리들이 검은색 관복을 입거나 분홍색 관복을 입고 나와도 여러분들은 놀라지 마세요. 옛날엔 다 그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조선시대 관복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친구들도 좋아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